오늘은 내가 볼빨간 러블리. 러블리! 네, 저희가 이전에 이벤트 진행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냐? 저희, 이제 네, 뭐라 그럴까요? 드레스 코드라고 할까요? 내가 볼빨간 사춘기처럼 옷을 입고 오시면 되는 건데, 뭐, 예쁘게 진짜 머리를 네. 염색을 해주셔도 되고, 뭐. 지윤씨처럼 머리 예쁘게 자르셔도 되고 네. 네, 저희가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었번데나오늘데뼈간사춘기 같아 이런 느낌으로 네. 볼빨간 사춘기처럼 저희를 따라해서 예쁘게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시면 어 저희가 이제 들어오시면 스탭분들께서 사진을 한 번씩 찍어주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다 저희가 하나씩 보고 그중에 가장 볼빨간 사춘기스럽다! 볼빨간스럽게 네. 이렇게 입고 오신 분 혹은 이렇게 꾸며주신 분께 저희가 네그 분들 가장 비슷한 분을 골라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어,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희 물벼락 사춘이도 얼마나 우리 러블리들이 물벼락 사춘이처럼 예쁘게 이렇게 단장하고 오시지 너무너무 기대되니깐요. 다들 참여 많이 해주세요.